안녕하 소릉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생긴다라는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볼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 어, 모습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모습입니다. 아,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된대요. 다만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랍니다. 어,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주택을 한국토지공사에 아니면 또는 지방공사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에 주택을 팔아야 할 때도, LH가 우선적으로 그 집을 사준대요. 근데 매입 가격을 보유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서 집을 산다라고 합니다. 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대표 발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 대표 발의라 하면, 뭐 이대로 거의 시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네요. 어,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에서 5년인 것을 감안을 해서 민간 역시도 공공하고 똑같이 이렇게 거주의무기관을 주되 민간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 3년간의 거주의무기관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고요. 이건 지난달 12일 날 입법 예고를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을 준용해서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 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인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둘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 개정안에서 푸드 계약에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나 어, 그 부산 뭐 이런 주택 도시공사처럼 이런 지방공사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요. 어, 매입 가격 LH의 매입 가격은 입주자가 이렇게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에다가 1년 만기 전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 한마디로. 뭐 하나도 남는 거 없겠습니다 1년 만기 뭐 전기예금 이자 벌자고 분양이 당첨된 건 아닐 텐데요 그죠 그야말로 두기는 차단이 되겠네요 이런 식인 것 같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해외 체류 그 다음에 근무 생업 취약 질병치료 어,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 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를 해준 그런 방침이네요 어푸득계약의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근무, 지학 결혼 등 그런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항목이 해당이 되겠네요. 어, LH가 매입하는 그런 가격은 보유기관별로 아까 차등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 분양가보다 매입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또 논의를 한답니다. 집값이 하락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 그 다음 이외에도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답니다. 어마무십네요. 으 <웃음> 뭡니까 이거 무슨 공산주의도 아거고 진짜 <웃음> 내집 가지고 내가 사고 팔겠다는데 <웃음> 와...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전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가 돼서 이러면 연내 통과하고요. 공포될 그런 전망이랍니다. 시행일은 공포일 후 6개월 뒤. 요약을 하면요. 어,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그러면 2, 3년간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중간에 팔 일이 있을 때는 LH나 그런 지방공사에서 그 공사에서 어 매입을 해주는데 분양 당첨된 들어간 금액 플러스 1년치 전기예금 이율 곱해서 그렇게 준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거주 다한글로간주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질병 치약 뭐 이런 거 있죠? 해외 이주, 뭐 생업 뭐 이런 걸로 특별하게 수도권 바깥으로 그것도 이사를 할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오겠다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도록 거주실태 조사를 할수 있고 그래가 위반이 됐다 1년 이하 징역 1 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답니다. 내돈 주고 내집 사가지고 내가 자칫 뭐 어떤 일이 있가 중간에 이사했다 갖다 가면 벌금 내고 징역갑니다 아,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와우 이상입니다.